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기왕질환자가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하였다면 사망진단서상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 사망의 원인이 미상이며 부검 거절시 상위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구지법 2017나 317868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, 쟁점, 망인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 사고, 즉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망한 것인지 여부 원고의 의사로 망인에 대한 부검 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망인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.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종류에 기타미 불상, 사망의 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주의 건의에는 사혈을 하여 생긴 상처 외에 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못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두피 부분이 0.5에서 1cm가량 찢어진 상처가 발견되는 외에는 골절 등 별다른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고 두피 아래에는 혈관이 많아 상처가 있을 경우 출혈량이 많을 수 있어 출혈량만으로 외상의 심각도 내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으며 법의학 교실 부교수는 두피와 출혈이 심하더라도 그 자체로 사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호두부 출혈을 야기한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뇌실질 내 출혈, 경막하 출혈 등 원인이 동반되어야 하며 부검 등으로 사망 원인을 명확히 하기 전에는 호두부에 다량의 출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망 원인을 외상성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.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주된 발생 원인,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시간, 망인이 쓰러질 당시 작용한 외력의 유무 및 음주 여부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뇌 기저부,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.